커플은 망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음, 음. 저기 저 우결각을 세우려는 놈들 다 짝짝 해먹어라 각테 커플은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좀 망했으면 좋겠다. 음, 음. 우결이 컨셉인 건 아는데 그냥 다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. 오호 음, 당뇨병에올 음. 것만 같아 달달하다 못해 덜덜거린다. 후, 후, 후, 당뇨병이 올 것만 같아. 공기가 달달해서 끈적거린다. 다 망했음 좋겠다. 다 망했음 좋겠다. 다 망했음 좋겠다. 다 망했음 좋겠다. 후, 후, 당뇨병이 올 것만 같아. 감자 흡연 같은 느낌인 건가? 직접은 못하는. 못하는. 음, 음. 너도 못하는 너도 못하는 아고라까지봐 너도 진짜 못하잖아 음, 음, 음. 커플은 망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음, 음. 저기 저 우결각을 세우려는 놈들 다 짝짝 해먹어라 카페 음, 섣부를 망했으면 좋겠다 아 그냥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음, 누구는 마법사 가돼서 거의 다더 스트레인지 되려도 내 말야 하하하 아, 아, 아. 호후당 병이 올 것만 같아 달달하다 못해 덜덜 거린다 하하 아, 땅병이올 것만 같아 공기가 달달해서 끈적거린다 어, 망했음 좋겠다 다 망했음 좋겠다 다 망했음 좋겠다 아이고 다 망해라 망했랬음 좋겠다 아, 아. 후후 땅뇨병이 올 것만 같아 간장흡연 같은 느낌인 건가 난 직접은 못하네